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영어 공부를 하면서 동기부여되는 요소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뭔가 영어를 들을 때아저 말을 알아듣고 싶다 막 이런 느낌보다는 멋있게 영어 하시는 분들의 영상을 보면은 전 되게 자극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보다가 MJ님인데, 게... I didn't know what happened. So when I talked on the phone with my sister last night, and then when I got the news, I thought she was talking nonsense, you know. Hello everyone, it's MJ. I'm back with another English speaking video, and this is about the study tip again. 이 비디오를 봤는데 너무 목소리랑 톤이랑 너무 굉장히 너무너무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제가 이 영상을 보고 와 이분 영어 너무 멋있게 잘하신다, 목소리도 되게 너무 좋다, 굉장히 나도 이렇게 말하고 싶다라는 그런 자극이 굉장히 많이 돼서 그래서 저도 추천을 해드리고 제가 단순히 이 영상을 추천해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영어공부를 하면서 물론 영어공부를 하는 목적이 굉장히 많겠지만 회화만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이 따라하고 싶은 롤모델 같은 사람 한 명씩 정해주면은 영어 듣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예를 들면은 아이돌들 중에서도 영어 잘하는 사람들 진짜 많잖아요. 그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의 영어 인터뷰 영상들을 여러 개 셀렉을 하고 그거를 맨날 보고 맨날 그 사람이 마치 된 것처럼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본인이 할수 있을 때까지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영어도 많이 늘고 왜냐면 은 인터뷰 내용 중에는 분명 이게 문장 형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단어만 바꾼다든지 시제만 바꾼다든지 하면 은 말의 확장이 굉장히 스펙트럼 진짜 넓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터뷰 영상이라든지 말하는 영상들을 그냥 그대로 카피해서 따라하는 거를 굉장히 추천합니다. I've already why told you uh, why your English hasn't improved, even though you made a lot of effort into it in this video. <laughs> sentences, which means... Like, Hello everyone, it's s a m e a I'm back, back with another English speaking video. And, video. and this is about the study tips again. It's specifically how to improve your speaking skills, skills on your own mirror. You, you know what I mean? So, so what I was imagining at the time was that uh, I talked to a friend o m i about what happened between me and my sister. 아. 어, 말을 너무 많이 했나봐. 너무 힘들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본인이 뭔가 아나 이렇게 말하고 싶다 하는 대상을 선택을 하고 그 사람이 말하는 걸 계속 듣고 계속 따라해요. 익숙해질 때까지. 필요하면 은뭐 별도로 스크립트를 만들어도 좋고 아니면 그냥 무슨 뜻인지 몰라도 그냥 계속 따라해도 되고 왜냐면 우리가 아주 애기때 애기들이 말을 배울 때 정확히 뜻이 뭔지 알고 따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주변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듣고 그대로 카피해서 따라하면서 말을 배우게 되는 과정이니까 그냥 뭔지 몰라도 계속 따라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본인의 동기부여나 내가 하고 싶은 욕심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자기가 원하는 목소리나 말하는 톤을 정해놓고 그 사람을 따라하면 조금 더 동기부여를 일으키는 데 도움이 될것 같다는 라게 저의 오늘 사조한 팁입니다. 물론 저도 아직 갈 길이 굉장히 멀었지만 이렇게 차근차근 공부를 해서 조금 더 굉장히 네이티브적인 영어를 할수 있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열심히 공부를 해보고 제가 영어공부 하면서 얻는 팁 제가 영어공부를 하면서 도움이 됐던 작은 팁들은 여러분들이랑 그대로 공유를 하도록 할게요 저 개인적으로는 영어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해이민지님 hey, 채널을 꼭한번 가보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저의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아!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Thank you for watching this video See you next time And also, I love you, Minji. Thank you! 빠이 제가 언젠가는 꼭 민지님을 직접 만나 뵙고 영어를 배우고 싶네요 너무너무 너무 팬이에요 전 진짜 완전 완전 팬이 됐어